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마스크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마스크를 쓰는 것 때문에 마스크피부라는 새로운 용어도 나오고 아 진짜요? 아, 아 마스크피부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써서 생기는 이제 피부 트러블 같은 거를 좀 음. 관리하는데 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음. 음. 우선 저도 사실 지난주에 제주도 여행을 갔잖아요 그래서 하루종일 뭐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괜찮긴 하긴 했어요 아무래도 나는 약간 좀 답답하면 마스크를 좀 내려 쓰기도 했고 뭐 그렇긴 하긴 했지만 근데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른의 지시사항이 없으면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빈이가 볼에 이렇게 습득이신 거예요 마스크를 쓰게 되면은 마스크 속 환경이 온도도 좀 높아지고 습도도 높아지게 되면은 피부가 좀 약간 약해진 상태가 돼요 그러면 이런 자극들에 의해 가지고 사실 우리가 계속 말을 하고 움직이고 하잖아요 그러면 피부가 마스크에 의해 가지고 계속 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여기에 의해서 접촉성 피부염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고 또 내가 어떤 마스크 성분에 의해서 알레르기 소인이 있다고 라 하면 알레르기 피부염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사실 뭐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 덥거나 습한 그런 날씨에서는 내가 좀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라 하면 은 마스크를 좀 벗고 한 10분 정도 약간 피부를 휴식을 주는 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턱선 쪽에 여드름이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또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주기적으로 각질 관리를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막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니니까 저도 사실 화장을 잘안 하긴 하긴 했지만 그래도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고 다녔거든요 사무실에 있고 마스크를 쓰니까 사람들이 자외선 차단제마저도 귀찮아서 안 바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스크를 쓰더라도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서 기미라든지 칙칙한 피부 그리고 여드름의 색소침착을 예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는 아침에 바르고 점심에 한번더 덧바르셔야 되는 거꼭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